이제 대여일수가 20이 아니라 1월 20일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 20이란 숫자가 있죠 위에 보시면 홈탭에 표시형식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20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이 뭐 1-20 이렇게 적으면 1월 20일이 되죠 요런 형태에서 서식 복사를 해주시고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제 값이 뭐 1월 1일, 1월 3일 뭐 해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. 이런 경우에는 범위를 씌워서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긴 제가 아까 1-20이라고 적어서 잘못 나온 거죠. 이런 경우에는 위에 값을 드래그하시면 수식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수정이 됩니다.